안녕하세요 호영PK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이폰 12 미니를 사용하면서 느낀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제품 설명입니다 아이폰 12 미니는요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새로 추가된 저 같은 작은 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작고 가벼워요 칩셋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도 같은 A14 바이오닉 칩셋을 장착을 했고요 5.4인치 디스플레이의 각진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블루, 그린, 레드고요 프로 기종과는 달리 뒷면 이 유광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장난감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듀얼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고 용량은 6 4기가1 2 8기가2 5 6기가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게는 133g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을 살펴보시면 사실 디자인은 기존의 프로 맥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좌측에는 이제 볼륨 버튼 그리고 매너 모드 버튼과 심카드를 넣을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우측에는 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에 보시면은 마이크와 스피커 그리고 라이트닝 포트가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실사용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입니다. 정말 작습니다. 휴대성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뭐 사실 작은거를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프로 맥스를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는 디스플레이를 선택한 대신 너무 무겁고 손에 무리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폰 SE2와 크기를 비교를 해봐도요. 미니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미니가 더 크기 때문에 콘텐츠 시청이나 유튜브 시청을 하시는게도 작은 사이즈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이렇게 정말 작은 스마트폰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뇌를 담당하는 칩셋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모든 웬만한 무거운 작업도 다 사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디스플레이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막 정말 다양한 멀티태스킹 작업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느려서 문제라기보다는 눈이 침침하고 답답해서 오히려 그 부분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아이폰 미니 또한 맥세이프를 지원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악세사리를 수가 있습 진짜 정말 편합니다 특히 미니 같은 경우는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립감이 좀 나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그립감을 줘가지고 이게 진짜 저는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이것 때문에 아이폰을 사고 싶다는 사람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입니다 사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너무 잘 나왔는데 이번 아이폰 미니도 절대 뒤지지 않는 카메라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광각과 초광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 광각 같은 경우는 아이폰 프로 맥스와 같이 정말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 미니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 KT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를 KT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요 마찬가지로 제휴카드 혜택을 통해서 96만원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수 있습니다. 2년 뒤 아이폰으로 기변시 50%까지 보상해 주는 슈퍼 체인지 플랜, 휴대폰 렌탈 프로그램인 슈퍼 찬스 R, 그리고 애플 케어 팩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몇 십만원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다달이 조금씩 내면서 이 애플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제가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번 아이폰 미니의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배터리 이슈가 가장 큽니다 기존의 SE2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배터리를 하루종일 사용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었고 뭔가 무거운 게임이나 이런걸 하게 되면 정말 광탈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빨리 나는게 문제였는데요 이번 아이폰 미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워낙에 칩셋 자체가 굉장히 좋은 칩셋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저전력 모드의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어서 사용시간이 확 확실히 증가가 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꼭 충전을 해줘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프로 맥스와 똑같은 문제죠 페이스 아이디 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문이 없다 보니까 지문이 있었으면 정말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이게 미니가 사실 사이즈에서 가장 큰 장점이 한 손으로 모든 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제 지문이 없다 보니까 버튼을 하나하나 숫자를 눌러 가지고 로그인하는 게 있을 땐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정말 귀찮고 불편한 점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폰 미니와 아이폰 프로 맥스까지 둘다다 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이즈에서 미니가 압승입니다 저는 사실 큰 화면도 좋아하긴 하지만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은 그래서 저는 SE2를 기존에 사용을 했었고 었 이번에도 아이폰 미니를 사용하면서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제가 뭐 진짜 무거운 작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런. 그렇다면 이 프로를 조금 더 선택을 했겠지만 전 주로 중요하거나 무거운 작업들을 다 컴퓨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폰 미니가 조금 더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폰 미니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지 댓글에 의견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는 미니는 아무래도 프로맥스보다 제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4.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지문만 있었어도 5점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아이폰 미니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